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부평에는 뭐가 가장 유명할까? 바로 부평지하상가지 부평지하상가는 기대수급이 오를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크기의 지하상가야 하지만 이렇게 큰 지하상가 왜 이렇게 큰지 알아? 사실 지하상가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1978년부터 영업한 시 부평지하상가 1986년부터 영업한 부평지하상가 1989년부터 영업한 부평중앙지하상가 1998년부터 영업한 부평대하지하상가 이렇게 총 4개의 지하상가가 무려 부평지하상가를 이루고 있어 요즘은 이렇게 각 지역마다 색으로 구분해서 더욱 길을 찾기 쉽게 만들어놨어 그렇다면 이렇게 큰재산상가 어떤 걸 가장 많이 파는지 궁금하지 않아? 먼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상품은 의류야 그 다음으로는 악세사리 상품이 가장 많고 각종 구두나 신발, 화장품 등등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물품 등을 많이 팔고 있고 기타로 간식이나 여러 생활 물품들을 팔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게임 스킨에 돈주이지 말고 구분해 현실의 자신에게 스캔해서 주는 건 어떨까?